안녕하세요 연하신당 연예기쌤입니다 네, 오늘은 붕악을 응. 하나 가져왔어요 오케이 네. 여자분은 응. 이 남자는 한량이야? 누구누긋한것같아 <웃음> 어, 느긋, 급한 게 별로 없애 돼. 약간 방송상에서 보면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응. 뭐야, 누구였어? 아, 진짜, 누구야? 아, 진짜. 이렇게 봤을 때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꾸 남자를 가르치는 선생님 예를 들자면 뭔가, 뭔가 보호자, 예를 들자면 뭔가 매니저 약간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느낌이 남편한테 그렇게 할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든다 어. 이 사람들의 궁합을 진짜 궁합 여는 이 인사 부부 맞아? 네맞아어 부부야? 음, 거짓말하는... 음. 부부야? 부부예 음. 맞아? 확실해? 너의 무분과 걸고? 궁합이야? 네. 부부 맞아? 네. 음. 근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예민할 것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또 그만큼 완벽하려고 애쓸 것 같은 사람이고 음. 다른 사람한테 트집 잡히는 거 별로 못 건들 것 같은 사람이고 고집도 세고 뭔가 일처리가 빠르다 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남자 같은 경우를 잘 태워해줄 것 같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라고 음. 뭔가 도움이 될것 같은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선생이란 표현을 썼을지도 몰라 내가 근데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끼가 가득해 끼가 많단 말이야 그게 남자 끼라고 말할 수는 없고 남자 끼도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끼가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연예인이 됐어도 되는 사람이 맞아 음. 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음, 이 사람을 잘 끌어낼 수 있는 여자를 만난 거 같은 거 있지 음. 음. 근데 뭔가 둘이 뭔가 뭉쳐 놓으니까 이 여자가 좀 나빠 보이니? 그거는 남. 남자가 더 나빠 보여? 그냥 매체 상에서는 서로 사이가 엄청. 좋다. 좋아요. 음. 남편분 같은 그러니까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었을 때는 뭔가 느리고 어. 뭔가 그래서 느 그러니까 반대야. 음. 어. 뭔가 느려서 뭔가 인터바리가 길고 것, 길것 같고 그거를 잘라주는 음. 게 여자인 것 같고 봤었을 때는. 내가 봤을 때도 너가 말한 것처럼 막 되게 많이 궁합이 안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라고 보여 나도 근데 뭔가 음, 여기는 뭔가 음, 참 똑같은 사람끼리 만났나? 참, 비슷해 결이 뭐가 음, 결이 되게 비슷한 사람이야 비슷한 사람끼리 만났어 그런데 그러면 서로를 음. 만난 게 서로에게 이득이에요? 서로를 맞는 게 서로를 이들, 이라고 난봐 음. 근데 여자가 약간 손해? 음. 인것 같은 느낌? 이좀 보여 이 남편,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운년에 별일이 없었어? 네 음, 그냥 순탄했어이두 부부가 되게 음. 음. 인꼬야? 좋은 일을 많이 해? 아니 그런 건아니고 음. 음. 음. 되게 사이가 좋다고 해야 돼 음. 것 음. 방송에서도 음. 자식들이랑 좀 많이 음. 나갖고 음. 자식들한테도 뭐 많이 해주고 막 그런 분이라서 음. 남은 여자.. 아 모르겠다. 여자, 남자, 남자. 난 지금 이게 참 그런데 참. 음. 그럼 이 집안에 가장은 음. 누구일 것 같아요? 남자나 여자 중 왜 자꾸 속빈강정, 속빈강정 이러냐고. 음. 남자를 보면 왜 속빈강정, 속빈강정 하냐고. 그속뼈 있는 강정을 여자가 채우는 느낌이라고. 음. 응. 뭐냐고. 그럼 둘이 좀잘 음. 맞는 거 같아? 그렇지, 맞는 거지. 채워서 함께 음. 가는 거, 둘이 하나라는 느낌이야. 음. 둘이 하나다라고 보여지는 느낌이 더 많이 들고. 이 남자가 별일이 없었다고. 여자분은 조금 음. 뭐, 이 여자 탓은 아니고 하여간 음. 조금 약간 힘든 일이 있으셨고 남자분은 그런 큰 스캔들 같은 게 없었어요. 음. 그러면 여자분은 음. 금전이 또 어때요? 음. 금전이? 솔직히? 네. 벌었어도 한꺼번에 나갈 것 같아. 음그 음. 자기가 쓰는 거걸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 음 내가 쓰는 것도 있지. 근데 둘다 비슷하고 말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먼저야. 음. 어. 내가 먼저인 사람. 이 사람이 불쌍해서 음 내가 뭔가 해주고 보다도 내가 먼저, 나를 먼저 챙길 것 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은둘다 계산적인 사람들이라고 하지 뭔가 그렇게 움직일 것 같은 사람이고 여자는 뭔가 1 더하기 1은 이하 딱딱 떨어져 될것 같은 사람이란 말이야 음. 여자를 볼때 사주적으로 봤을 었 때는 둘이 삐까삐까한데 여자 단독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참 구설도 있을 거고 뭔가 될라다가 말한 것도 있었을 거고 뭔가 곡절이 있었겠다 왔다 갔다 좀 흐름이, 좀 어, 어, 그래프로 나타내면 되게 이게 많았었겠다, 라고 보여. 분명히 정정도 찢어야 되고, 밑에도 내려가야 되고, 중간도 가는데 중간이 없고, 극 그, 아니면 이거야. 음... 여기 갔다가 이렇게, 극단적이야, 사실. <웃음> 극단적이야, 되게. 많이 이렇게, 이렇게 된 사람이야. 음... 음, 음. 근데 이 사람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오해를 받는 게좀 많은 것 같아. 오해를 할 행동을 많이 한다거나, 뭔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 예를 들면, 음. 어떤 오해요? 오해?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오해가 있을 거고, 뭐. 근데 이 사람 사업은 안 해? 사업은 안 해? 연예인만 해? 응. 음. 그럼 가족 간에도 조금 오해가 막 생기고 그랬을 수도 있어? 가족 간이라면 뭐, 자식이랑? 부모랑. 부모랑? 네. 부모나 형제. 부모나 형제랑? 있지. 음. 어. 있을 수 있어. 음. 그럼 이분이 아까 음. 음. 학 뜨거나 음. 음. 안 돼야 되는 상황을 했잖아요. 음. 그럼 이분이 완전학이 음. 사람, 사람 가수야? 네. 음. 처음부터 학 드는 음. 사람이거든요. 음. 근데 이게 음. 은이에요 아니면 그냥 음. 자기 노력이에요. 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학. 내 노력도 있어. 내 노력도 있고 그 근데 이 사람은 감추기를 잘하니? 그러니까 내 모습 본 모습을 감추는 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될지 모르겠는데 내 안에 성격들이 되게 많잖아. 근데 그거를 딱한 번에 대중들 앞에서는 딱 하나로 감춰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야. 음. 어. 뭐 실제 그냥 있잖아 평상시에도. 카메라가 켜져 있든 꺼져 있든 평상시에도 그냥 이런 성격으로 살것 같은 사람이야. 아. 어. 내숭이 있어 보이지가 않아. 이사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털털한 여자여자만 느낌이 안 든다니까 이 사람은? 여자여자만 맞는 니까 여자는 태어난 거는 맞는데 음, 근데 여자여자스럽게 뭔가 내숭 떨고 거짓말하고 뭐하고 없을 것 같아. 근데 되게 불쌍한 게 되게 많이 느껴지는 게 있어. 뭔가 안쓰럽다. 맞아요. 뭔가 그런 게 느껴지는 게더 많은 사람이라고 좀 보여지는 게 있고. 그런데 음, 이 사람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여지는이 사람 성격이야. 음, 근데 사람들은 음, 오해해. 이 성격이 아니라 다른 성격또 있겠지? 라든지 음, 이런 게 있을 것 같은 사람이고 음, 음. 뭔가 다른 사람한테 책자 필 짓을 절대 안할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밖에서나 안에서나 그냥 완벽할 것 같은 사람. 어, 내 남편한테도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것 같은 사람 있잖아. 음, 뭔가 음, 어, 그게 뭐 거짓말하고 싶어서 막 숨기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일이면 나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 게더클것 같은 사람이지. 음. 근데, 이 사람도, 계산적인 사람은 맞는데, 계산적이고, 이성적이고, 판단이 빠른 사람도 맞는데, 이 사람에 비하면 아니야. 이 여자에 비하면 아니야. 음. 어. 이 여자가, 이 여자를 만나서 그러는지, 옛날에 그런 기질들은 다 버리고, 지금 뭔가 감성이 더 발달될 것 같은 사람 있잖아. 음. 그런 게 많아서, 뭔가 이 사람은 힘든 게 없나, 뭐 하나. 이거 서로 간에 그런 거는 되게 많이 체크하고 하는 것 같아. 어, 음. 있을 것 같은 사이야. 어, 안 좋다고 할 수는 없어. 음. 누가 더 괜찮아요라고 할 수가 없어. 둘이 삐까삐까하고 똑같아. 약간 웃기기. 음. 어, 어, 어, 어.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을 봤었을 때는 머리가 똑똑하다고 할 수가 있지. 어, 맞아? 맞아. 응. 뭔가 똑똑할 수도 있고, 고집도 세고, 근데 고집을 이 여자한테 못 당한다. 음. 어, 결국엔 다이 여자한테 맞춰주게 되어 있다. 음. 어, 그게 세상에, 그게 부부 사이에 편할 거라는 걸이 사람이 아는 것 같은 느낌이 음. 좀 들지? 음. 응. 근데 이 사람은. 음. 근데 여기는 돈이 음. 빵 하고 들어오면 빵 하고 없어지고, 빵 하고 들어오면 빵 음. 하고 없어지고, 하고 보니까 뭔가 큰 일이 한번 있었지? 네. 응. 그럼 현재도 계속 그런 응. 어, 그래 보여. 그게 보여서 음. 물어보는 거야. 뭔가 빵 하고 채우면 뭔가 빵 하고 나가고 이게 보여. 음. 응. 근데 이 사람이 이 남자가 일을 해? 네 일을 해요. 응, 음, 음. 그 연인이라고 하니까 뭐 일을 하나 보는데, 음. 이 여자한테 째이안될겠네어맞요 여자분이 음. 그 정말. 응. 네, 음. 근데 이 남자도 남자는 해가 저 해가 해가 떠올랐으면 바깥으로 일을 하고 해가 저물면 집에 들어오고 음. 음, 이런 게 정확할 것 같은 사람이야. 어. 그런 사람이라서 뭐 일을 안 하고 내일뭐 이런 거 음, 나는 사람 아니지. 이 사람도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관리 철저했을 것 같은 사람이야. 음... 그럼 이두 분, 이혼수 같은 걸안보세요 음, 아마, 음... 조심하라고 했었을 거야. 음, 어느정도 조금은 음 음, 음 음. 조심하고 지나가야 했었었다. 이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서 뭐해서가 아니라 그냥 수가 그냥 둘다 좋지 않다. 음. 수가 좋지가 않아서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궁관리나 어, 이런 여성호르몬에 관련된 갑상선, 뭐 유방 이런 걸 조금 관리를 하셔야 되고 음 그리고 이제 목 같은 거 있잖아 자꾸 내가 가래가 끼는데 목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대가 다친다든지 목이 잠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조금 스트레칭을 많이 해줘야 될것 같은 사람이다 라고 조금 보이는 게 있고 남자 같은 경우에도 뭐 장이나 음, 뭐 대장이나 뭐 장이나 이런 쪽을 조금 관리를 하셔야겠다라고 조금 보이는 편이에요 음. 이분 뭔지 음. 말씀드릴게요 음. 여자분은 음. 장윤정 와우 남자분은 도경환 와우 와 그래 진짜 사주가 사납다 음. 여자분이 음. 크, 다만 남자분이 맘마치가 않네 여자분이 정말 저런... 사나워요 약간 다산다나어 다산다나. 어, 맞아, 산다는... 되게 센 사주예요. 이 분이 옛날에 음. 그 어머니랑 음. 그 남동생이 음. 이 분의 돈을 다... 아 이렇게... 오늘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웃음> 어. 다 이렇게 <웃음> 가져가서 음. 이 분이 오히려 빚이 10억이 있었대요. 그렇게 음. 노래 잘 됐잖아요, 처음에. 음, 그래서 지금은 음. 거의 해결이 된것 음. 같은데... 음. 에휴... 근데 이 사람은 계산 빠르다고 했잖아. 너착착착착너 잘해요 음. 잘해 괜찮아 네, 잘 만났어 둘이 음. 두 분이 잘 만났기 때문에 둘이 서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어떤 면에서 음. 조금 음, 잘 만난 건이 사람은 이 여자는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못한다 그랬잖아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못하는데 그거를 뭉개지게끔 할수 있는 남자야 음. 이 앞에 서면은 다 말할 것 같고 그래도 많이 길에서 갈것 같은 그걸 받쳐줄 수 있는 남자야 음. 어. 이 사람한테는 칼각 같은 느낌이야 칼각 이 여자가 원래 살았을 때 칼각 남한테 피해도 안 가게 하려고 하고 선도 보려고 음. 하고 철저하게 개인 관리도 하려고 하고 노력도 하고 하는 관리야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이 사람 같다 이 남자 같은 경우 내가 아까 막 한량이야 막 이렇게 느꼈잖아 그리고 저 느리잖아 그리고 뭔가 음, 그렇다고 했잖아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 사람을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것 같은 거 있지 음, 음, 정말 주의 잘받는다 음, 그래서 잘 만났다라고 볼수 있는 거야. 음. 음. 뭐, 아까 계속 음. 사업하냐 음. 이런지 물봤잖아요 음. 뭐, 사업 같은 거할것 같으세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 사... 사업을 하려는지, 자기의 뭔가를 찾려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뭔가 대책을 세울 것 같은 사람이야. 음,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자를 발굴한다든지, 음.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음. 음. 뭐, 이제? 이 사람은 가르치는 것도 잘할것 같아. 장윤정이요. 뭐두 후배들이나 만약에 뭐 음. 이렇게 제자를 육성하면 잘 음, 될까요? 음, 음, 잘그 제자가 힘들겠지. 음. 까다로우신 분이라서 버티면 <웃음> <다 웃음> 어. <뛰면> 되겠지. <웃음> 근데 완벽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이게 베이스로 깔려 있는 사람이라서 음,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만든다가 아니라 나보다 더 잘해도 괜찮아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 음. 음. 근데 잘할 수 있게끔 뭔가 재능이 보이는 사람한테는 아낌없이 어 뭔가 계속 해줄 것 같아서 어, 이 사람이 사람의... 힘들 것 같은 거 있잖아 이 배우는 아. 사람의 뭔지 알아? 그런 느낌이지 음. 봤었을 때 사람 보면 딱딱딱 이러겠다저렇겠다 느낌 되게 많이 올 거야 이 여자보면 음. 음. 그럼 그게 약간 나쁘지 않을 거 해보면 선천적인 거예요? 음. 아니면은 음. 이 사람이 다산다산하다 했으니까 잘되기 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음. 모습인 거예요? 두개다 하고 할수 있어 음. 음. 이 사람은 아까 노력해서 잘된 거예요 울때가 맞은 거이두개 다야 그것처럼 이 사람은 둘 다야 음. 음. 그럼 앞으로 이, 분, 음. 이 부분은 음. 금전적으로나 그런 게 음. 문제 없을까요? 음. 금전적인 부분? 금전으로 된 부분? 음. 나는 하나가 더 있다고 봐 음. 음. 음. 하나가 더 남았다고 봐 음. 뭔지 모르겠어 이분들 음. 그 때문에 인지 모르 몰라. 앞으 조심해야 될 아까 말했잖아. 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어, 몸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랬어. 음, 왜냐면은, 어, 자, 이 사람 사주 보는데 계속 밑에가 아파. 음, 자궁이라든지 여성 질환 같은 거를 조금 조심하셔야 돼. 갑상선이라든지 뭐 성대라든지 아니면 가슴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심하고 가야 된다.